안녕하세요 리선드리어 강좌 하고 있는 에버모 스튜디오의 고현민입니다 오늘은 짧게 프리셋에 슬라이드 바를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최근에 만들어진 뭐 프리셋이나 이것저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 이 부분이 조절이 가능하죠 새로 만든 건데 조절이 돼요 근데 예전 거는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간단합니다 자 우선 이제 본인이 사용하시는 프리셋을 우선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업데이트 그 이후에 이 어마운트 슬라이더를 클릭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슬라이더가 생겨납니다. 간단하죠?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뭐 굳이 밖에 나가서 오파시트를 줄일 필요 없이 이걸 가지고서 조금 더 세게 약하게 하는 건뭐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세게 하는 게안 됐었죠. 두 배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